에? 유튜브 해킹 당했다고요? 영상 없어졌다고? 삭제되고 있다고? 어? 영상 이 없어지고 하... 아니... 하... 아... 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해킹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메일을 받으시면 절대로 첨부파일을 열어보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메일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게임을 개발하는 젊은 체코 회사입니다 새로운 트롱 홀드 게임은 3월에 출시됩니다 새롭게 출시된 게임의 제목을 적어놨고요 비디오 시작 부분에 40초 60초 정도 클립만 있으면 됩니다 아래 첨부된 PDF에 샘플 비디오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게임이 실제로 있는지 3월에 출시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 스팀에서 출시가 된다고 데이터가 나와있긴 하네요. 3월 10일날 출시 예정이고요. 이게 진짜일까 왜냐면은 이런 정보들은 그냥 검색만 하면은 출시 예정인 게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하는 거죠 헛소리 하지마 임마 첨부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모든 정보들이 해킹을 당하게 됩니다 절대로 열심히 안 됩니다 체코 회사라고 하는데요 체코 에서 회사 어디 회사인지 뭐 이렇게 이름도 없고요 실제로 광고라고 딱 이제 제안이 들어오는 거는 어떤 식으로 메일이 오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믿을만한 회사면요 이런 식으로 명함하고 연락처 그리고 담당자 이름까지 다그렇게 기록해서 보내거든요 이 회사가 진짜로 있는 회사인지 없는 회사인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고요 홈페이지 밑으로 쭉 내리면은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 회사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메일을 보낸 게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맞다고 하면은 그때 첨부파일을 여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안전합니다. 이런 메일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진짜 회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첨부파일을 열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